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저골입니다 갑자기 저런 사진이요 안구정화 하시라는 의미로 하나 투척해 봤습니다 여러분 올 2월부터 쇼츠도 수익화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또 유튜브 알고리즘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엔 구독자가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클릭수와 조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어, 저도 구독하지 않은 채널인데 재미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는 유튜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채널들 속에서 노출되어 졌을 때 굳이 내가 구독하는 채널이 아니어도 재미있고 유용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들어가서 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독자보다는 이제는 클릭수와 조회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 구독자 위주로 알고리즘을 계속 한다면 사실 충성도 고객들의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졌을 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 클릭해서 조회하면서 유튜브에 머물러 있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계속 바꾸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틱톡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계속 어, 보고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쇼츠도 틱톡을 따라가면서 이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수익이 수익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2월부터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어, 유튜브 파트너스가 되고 나서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라고 오늘은 지금 이렇게 쇼츠를 쉽게 만드는 것들을 어,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쇼츠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지 않고 어 고객 어, 청중들 청중들 같은 경우에 구독하지 않고도 그냥 재미있을 것 같거나 어, 뭐 갑자기 조금 흥미가 있는 거면 쑥 들어가서 그냥 보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튜브도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독자가 아니 어, 클릭해서 조회하는 데 비중을 더 높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쇼츠를 좀더 생산성 있고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팁몇 가지를 소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영상 기획부터 편집까지 하고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프로페셔널한 고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어, 기획을 하고 내용을 뽑아내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어. 에너지와 그런 로고가 들어가는데요 어, 근데 쇼츠 같은 경우 좀더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긴 영상의 유튜브 보다는 어, 수익적인 면에서 어쩌면 훨씬 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이 올리면 정말 쇼츠는 꽤 많은 클릭수와 어, 조회수를 달성하더라고요 워크플로우를 단숨에 줄여줄 수 있는 AI와 어, 여러분들이 그런 쇼츠를 만들어서 정말 10분 안에 쇼츠로 올릴 수 있는 AI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영상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짧게 편집해서 원래 메인 긴 영상은 있는데 또 다른 영상들이 여기저기 짧게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어, 조합을 해가지고 어, 하시면 됩니다. 뉴스 기사나 웹툰 뭐 그 한국 드라마, 카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정하셔서 그 중에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있는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그걸 하이라이트로 쇼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거를 간단히 해줄 AI와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채널과 조금 맥락을 갖지 않은 오픈 AI로 들어왔습니다. 오픈 AI에서 최근 뉴스인 ChatGPT 4에 대한 소개 영상을 어, 한번 업로드해서 쇼츠로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숏, 어, 저 영상의 링크를, 어드레스를 복사를 해줍니다. 유튜브에서 복사한 링크를 이곳에 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y2mate라는 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mp4로 다운로드 시켜주는 곳인데요. 어,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이 어,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잘 지금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다운로드한 영상을 쇼츠 형식으로 아주 빨리 쉽게 어, 편집할 수 있는 AI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캡컷이라는 AI 인데요. 어, 여기에서는 바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업로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을 쇼츠에 맞는 사이즈로 어, 다시 리사이즈 해주시면 됩니다 쇼츠 사이즈는 어, 기존 유튜브는 16대 9지만 9대 6, 16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에서 하이라이트니까 어, 여기에서는 좀더 강조하고 싶은 어, 걸로 이제 나와지거든요 9대 16이면 그래서 그거를 늘려서 어, 그 쇼츠 사이즈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강조한 듯한 어, 영상이 쇼츠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렇게 리사이징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제가 만든 쇼츠 영상을 이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다시 쇼츠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거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어, 어떤 어 테스트도 해볼 수도 없고 또 테스트를 해 보셔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시장도 알수 있는 거니까 아이디, 아이디어가 아이디 있으시면 바로 좀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는 배경, 그 뒷배경까지도 어,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이즈를 맞췄는데 위아래 좀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더 이상 줄여 줄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배경 컬러를 선택해서 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지금 당장 한번 실행에 옮겨 보도록 하세요 한번 저희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는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쇼츠를 다 만드시고 업로드를 할때 어 야징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곳과 제휴 마케팅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시고 쇼츠와 좀 어울릴 만한 상품들이 있으면 어 여기에서 어 링크를 붙여서 제휴 마케팅 하시면 됩니다. 제휴 마케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야징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뭐 다른 사이트들도 워낙 많지만 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플리에이트라는 저곳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음 로그 어 사인업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랑 회원가입 하신 후에 어플리에이트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저렇게 이메일을 보내주면서 고유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거를 붙여넣기해서 어, 쇼츠링 쇼츠에 어, 링크 붙여넣기 하면 되시고요. 그 설명란에 그리고 여기 들어와 보시면 또 다른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품들의 프로모트 클릭하셔서 그 링크 역시 붙여넣기 하면. 어, 제휴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시고요. 같이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메타저골이었습니다.